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웃음> 은평구의 서울시의원이신 성음재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지역의원장 박주민 의원님을 모시고 어, 서울시의에서 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 서울시의 회 도시안전 건설위원장 성음재 주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 의원님, 그, 은평하고는 인연이 어떻게 되십니까? 은평하고는 인연이 한 35년 정도, 이 정도 이제 음. 했는데요. 예. 제원고향이 충남 예산입니다. 아. 예산인데, 저희 집사람을 은평구에서 만났고요. 음. 그 집사람이 살던 집에서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그 현역 시의원이시고, 이제 다시, 시의원 도전 하시게 됐는데 네. 바라시는 또 본인의 어떤 역할을 바꾸고 싶은 그런 은평의 모습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년 동안 제가 서울시에서 도시안전 건설위원장 직을 위원장으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 라든지 터널 그 다음에 뭐 교량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재난시 에 소방안전 이 분야에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은평구에도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특히 응암 3동 지역, 2동 지역 그 주변에 보면 불광천을 끼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집중호우가 났을 때 침수 지역이 많이 있었는데 역지변장치라든지 물막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했고 특별히 불광천을 은평구 주민들이 많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불광천 환경개선, 매년 몇 억에서 몇십 억씩 지금 투입을 했던 음. 그 장본인이 저 성성음재입니다. 네. 네. 제가 와온이후로도 불광천은 계속 변하고 있고 또 우리 성음재님은 저와 같이 그 녹번천 복원 네. 문제 열심히 네. 하, 네. 해주고 계셔서 응암 지역이나 녹번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네. 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네. 네. 불광천 상류에. 예 우선 아이들 그 물놀이 시설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상류 쪽에 50에서 100m 정도를 어계천 형태로 해서 아이들이 발목까지 또는 지역 주민들이 여름에 발목까지 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런 옛 추억도 좀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 싶고요. 또 번천 이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억에 지금 어 연구용구가 투자돼서 2020년도 연구용을 역 하고 있고 지금 계획대로면 202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맞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 제가 그상임입니다 사실은 조금 더 빨리 이것이 조기착공 될수록 있도 어,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불광천 위쪽에 정말 맑은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서 아이들과 주민들이 편하게 네. 심지어는 들어서놀 수도 있게 네, 네, 네. 그렇게 만드시겠다 네. 녹본천복원 네. 어, 조금이라도 조기착공 돼서 네. 빨리 완공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오셨던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음이 가고요 저도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분들께 우리 영상편지로 각오와 다짐 한 말씀 몇 가지 공약을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녹번역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녹번역이 은평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역사 때문에 많이 불편함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공약으로 어 녹번역을 편리하게 리모델링 하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입구라든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안에 천장에 개보수를 통해서 아, 녹번역을 아주 깨끗하고 편리하게 환경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녹번역이 관문인데 인천 공항으로 직항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 하나가 없습니다. 아 당선이 된다면 전반기에 서울시 교통위원회에 가서 공항버스 정류장을 유치하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고요 녹번 응암 일동 지역에 12,0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입주 된 아파트 단지에 중학교 하나가 없습니다 녹번 응암 일동 지역에 중학교 이전 또는 신설을 꼭 공약을 하고 제 임기 내에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주춧도를 만들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또 우리 은평 등기수부지가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은평구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시설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기간이 필요한데 그 용역이 끝나면 우리 주민들과 3년 동안 논의한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동으로 내려가면 응암 이동 동청사 빨리 하고 뒤에 백년산 노도 이제 정비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응암 삼동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이 은평구에서 가장 어 적게 된 지역인데 재개발, 재건축 은평구청과 서울시와 협조해서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성음제가 주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성음제 주민 여러분 이번 6월 1일 날 꼭 선택해주시면 정말 후회않는 그런 서울시의원으로 더 멋진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음제 화이팅! 은평구민 화이팅! 화이팅! 아 고생하셨습니다